안녕하세요. 운동하기가 너무 싫어요. <웃음> 미쳐,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운동하기 싫어서 지금. <웃음> 어막 어깨가 너무 아파요. 지금 어제 어깨 운동이 좀잘 됐나 봐요. 너무 하기 싫고 놀고 싶고. <웃음> 네, 그래도 오늘 하면 또 주말 쉬니까. 오늘은 이제 가슴 운동을 한번 더할 건데요. 제가... 제일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윗가슴 가슴은 잉클라인만 할거예요 잉클라인 바벨 벤치프레스 어, 덤벨 벤치프레스 그 다음에 로우플리 케이블 크로스오버 그 다음에 케이블플라이 이 두개는 타겟은 이제 윗가슴으로 해서 소흉근 운동을 해서 할거고 어? 여태까지 뭐 제가 플라이나 덤벨플라이 이런거 한적이 있는데 제가 뭐 케이블플라이 이런거 홈집에서 한적이 보여드린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저께 철물점을 가가지고 자작! 자작 운동기구를 좀 만들어가지고요. 그걸 이용해서 해볼거예요 그래서 가슴 운동은 오늘 잉클라인만 하고 끝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벨컬 잉클라인 어, 이거 제가 안썼는데 잉클라인 시티드 덤벨컬이에요. 잉클라인 네, 맨치에 앉아서 어, 상체 각도를 이렇게 팔 각도를 더연 다음에 하는 덤벨컬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그 다음에 케이블컬 그 다음에 케이블 해머컬 이거 로프 이용해서 케이블 해머컬 할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3두는 이제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원래 잘안 하는데 가볍게라도 그냥 좀 넣어서 하려고 넣었어요. 그다음에 케이블 푸시 다운, 케이블 로프 푸시 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이윗 가슴, 그다음에 이두 샘두 이렇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. 뭐 사실 이런 거 운동하시는 분들 누구나 느낄 거예요.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운동하는 날인데 엄청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. 그런 날은 유난히 체육관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일단 내가 체육관 가서 샤워라도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가세요. 또 가면은 또 바로 샤워만 하고 가기 좀 그렇잖아요 러닝머신이라도 좀 걷다가 몸좀 어좀 풀다가 깔짝깔짝 대다 보면 몸이 좀 풀리고 땀이 좀 나고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어 조금씩 어 좀더 해볼까?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점차점차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오늘 쉴 거야 라고 마음 먹어도 체육관은 가세요 일단 체육관까지 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마에 땀이 싹 맺히면 어늘 오늘 하자 오늘 거든 끝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체육관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가자! 아빠 이거 찍는데 왜 그래? 아직 안 끝났어 너는 산책하기 싫을 때 없어? 너는 그냥 산책하기 싫을 때 없어? 넌 동기부여 이런 거 필요 없지? 아빠 끝나면 나가야지 넌 무조건 산책하고 싶지? 케이블 플라이나 로우플레이 이런 거뭐 하이플레이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 원래 이제 약간 서스펜션 기구를 살까 생각을 했어요 아좀 비싸고 그래가지고 설문형 갈 일이 있었는데 그냥 케이블하고 케이블하고요 케이블이고 이렇게 저 이렇게 뭐지 이런,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케이블 이렇게 여미는 거 어, 요거 사서 이거를 케이블을 좀 짧게 사가지고 어, 그래서 카나비너 두개 한쪽에 두 개씩 묶어서 길이 맞춰서 쓰고 있는데 케이블을 1.4m를 샀거든요. 저한테 좀 짧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서 천음전과 케이블 사실 때 1.4m는 키 188에 뭐 이런 분들 참고해서 길이 맞추시면 됩니다. 이 따위로 껴서 웨이트가 중력과 만나면 이두가 자극을 받고 자극받은 이두는 금성장을 한다. 어쩌면 금성장은 맛있는 게 아닐까. <웃음> 1분만 기다려 시0분만 거의 다끝났어 아,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 보고이야 아, 웃긴 게 운동 시작하기 전에 운동하기 싫다고 막 찡찡대고 찡얼거린 거에 비해서 너무 열심히 했어 어, 근데 어, 오늘 템포, 팔, 특히 팔 운동할 때 진짜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루키아랑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어,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, 팔 운동 오늘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케이블 만든 거 있잖아요 아, 한 아까 한아 운동할 때는 한 80점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길이가 너무 짧고 힘들었는데 그냥 없을 때, 좀 땡기는데 하고 싶을 때어 그럴 때좀 한번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짧아서 다음에 체물점 갈 일이 있을 때에는 좀더 길게 만들어서 차라리 좀 넉넉하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쓸만은 해요 개인적으로는.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못 드리겠네요. 사서 쓰세요. 퇴근하시고 이제 불금 보내시겠네요. 아 요즘에 또 그렇게 또 불금도 못, 못 보내는구나. 그래도 즐거운 주말 저녁이 시작되는데 꼭 운동하시고 가볍게 몸이라도 푸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푹 쉬시고 월요일날 다시 운동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